그, 어, 해드립누님이 보내주신, 소배님이 보내주신 택배에요. 그래서, 어, 언박싱을 하는 거예요. 음. 택밖에또 선물을 보내주셔서, 음.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좀 조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음. 이런 거를 잘 다룰지를 모르는데 음. 아이고 하나 아이고 이렇게 이쁜 걸 보내줬어 어이구 이쁘기도 해라 어.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어. 너무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음. 꽃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어. 보시면 너무 이쁘죠 여러분 어, 꽃좀 자세히 볼까요 아유, 너무 이쁜 거를 너무 귀한 걸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, 어, 사실 저는 이런 화분 같은 거를 잘 관리를 못해요 음, 관리를 못한데 너무 귀하신 거를 음, 보내주셔가지고 어,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어, 그래서 어,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한 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귀한 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어, 가게 분위기가 확살것 같아요 어, 가게 어, 분위기를 확 전환해 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운터에다가 좀 두려고 해요 어, 카운터에 주면서 어, 다른 분들도 어, 꽃을 좀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,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만큼 또귀 있어야 되겠죠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도 같이 볼수 있는, 어, 그런 꽃이기를 바래요 어, 그래서, 음, 어, 조만간에 또 명절이기도 하는데요. 어, 어, 명절 때 사람들이 또 가게 상, 가게 특성상 또 명절에 또 손님이 많이 오기도 해요. 근데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어요. 어, 어,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, 언박싱을 했습니다